솔 한번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 네, 감사합니다. 솔. Ooh. 와! <웃음> <한번 보여주잖아요. 웃음> 네. 아, <웃음> 저 피아니스트님 도한 번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자 신나게 one two o 여정 단진하게 강렬하게 1, 2, e two t h r e 금방 매매매매